리마 <웃음> 리마 네, 여러분, 맞아요. 저희는 또 라면 사러 왔어요. 도토스도토스 여러분, 물가비교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사과, 파란 사과 8솔. 9솔이네. 계란 12개짜리 한판 8.9솔. 레드불 6.5솔. 몬스터 7.5솔. 안산단면 3.89. 신라면 3.89. <웃음> 여러분, 오늘은 리마에 둘째 날. 어, 오늘은 구시가지로 가는 날입니다. 구시가지 갔다가 어디 가지? 저희 오는 길에 바랑코 잠깐 들릴 겁니다. 네, 벽화 보러 갈 거예요. 바랑코에. 하하하하. <웃음> 예, 우버를 불러서 갑니다. 예, 차가 왔습니다. 우버를 타고 갑니다. 어, 준전. 정훈. 정훈. 정훈. 정훈. 정훈. 정훈. 헬로우. Welcome to the w o l Thank you. Bye bye. Gracias. Gracias. 렸습니다 아이고, 달렸습니다. 러시 네, 이제 근위병 교대식을 봐야 되는데, 지금 늦었어요. 지금 시간이 없어요, 지금. 근데 가야 됩니다. 네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, 아직. 그렇게 let's g e 을 보려고 저희가, 아. 교대 끝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이제. 들어간다, 이제. 끝나고 들어가네. 우리가 뒷모습을 보네요. 끝났다고 바로 나가라네요. 훨씬 뭐더 못하게 하네. 아주 굉장히. 지금 안 되나? 아니, 그냥. 지금 되겠지? 응. 음... 아니, 뭐왜 이렇게, 왜히발이가 없는 데리 그리고 여러분, 지금이 12월달이라서 예,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. 예,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솔입니다. 한국에는 비슷하네요. 네, 페이로 스타벅스는 이렇게 와이파이, 아이디 패스워드를 줍니다. 지금 슬픈 현장을 못 깨겠습니다, 여러분. 누굴까요? 울면서 나왔겠죠? 자, 저희는 또 광장에 왔습니다 어, 광장 이름 제가 넣어드릴건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은 광장이랍니다 네, 여러분 구시가지에서 어디? 바람고 벽화 마을로 가는데 어, 아까 저희가 기아 리오차 탔거든요 근데 네, 현대 액센트가 오네요 I Love Korea 왔습니다 바람고에 내렸는데 굉장히 착길같이 안생긴 착해입니다 이런식으로 어, 경계가 없네 여기가 인도 여기가 찾기 확실히 구시가지보다는 일단 차가 적고 바람도 이제 바닷가라서좀 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한적하네요 예.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, 그런 느낌 이제 페루가 지금 23도 정도 거의 뭐 23도 정도요 봄 가을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날씨를 입고 있어요 돕다 말이죠 벽화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다 있네 유원사라 근데 거의 이제 그리스 같은 느낌이네 여기는 예, 그리스는 안 가봤어요 저희는 색감이 파란색 그리스 뭐 어떻다고? 꼭문저 안에 밖에 이게 철조망으로 된 이런 문이 하나 더있다 왜? 글쎄 위험해서 그러나? 자들 그렇네 첫째 문 리마르 이틀째인데 도심 속에 이런 공원 이 조성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크든 작든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. 여러분, 지금 12월인데 리마 오실 때 반팔도 좋지만 이런 가디건 하나 꼭 챙겨 오십시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쌀랑할 때가 있어요. 보라색 꽃, 꽃이 지다 던킨도넛. 여기 지금 스타벅스에도 철제문이 되어 있죠. 네, 그래, 지금요. 페루 리마의 전통 건축 양식이 뭐냐면, 이 노란색에 그 목조로 된 발코니. 예, 그런 거 만드는 게, 예, 전통적인 거충 양식이라고 합니다. 항상 이거 KFC랑 스타벅스로 붙어 있는데, 어이 좀, 좀 분위기 좋은데요. 간지나는데요. 좀 뭔가, 그런 스타일. 이게 나무가 다들 보시면 다 이렇게 하얀 게 밑에 칠해져 있는데, 이게 원래는 그런 거니까, 검은 게 칠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벌레가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있는데, 검은 게한 다음에 하얗게 칠하는 건가? Let's get it. I'm sorry but I l 시바 욕 아닙니다. 여기 미술관인데 안에 작가들 물건들도 팔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25소리라서 예안 봤어요. 안 봤습니다. 못본게 아니에요. 길이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. 이제 공사 현장인데 공사 현장도 약간 멀리서 보면 예, 벽화처럼 이렇게 어, 페인팅 어, 페인팅을 해 놨다고 저희를 페인팅 하고 있네요. 와 이건 경치직이네요 저 지금 무너져가는 집 옆에 야자수 다시 짓고 있는 성당 같은 거 옆에 자연 옆에 태평양 여러분 저희 비버리힐스온거 아닙니다 페루입니다 여기는 진짜 잘 사는 동네 같네요 흔들어, 흔들어 흔들어 오케이 흔들어 흔들어 제껴 제껴 제껴 제껴 여러분 저희 하와이 온거 아니에요 지금 이소한발 해야 되겠는데. 이 자꾸, 자꾸 쫓아간다 봐 사랑해 사랑해. 건물을 배처럼 만들어 놨네 이렇게. 여러분 선인장 건너편에 바다. 아가스카 t 라 m b 아, 저좀잠못하면 저거지. 오, 저, 저, 저, 저, 저거 네. 포크린 쪽으로 간다지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. 오이, 오이. 하, 절벽을 깎은, 깎아서 만들었다는 쇼핑몰을 갈 건데, 지금 여기 현재 안 보이거든요. 쭉안 보이는데, 저 밑에 있다는 건가? 저 밑에. Let's g e 을 해야 되는 건가? 오, 삼성. 아유, 오, yes. I l o 삼성. 이거 진짜다. I l o v 삼성, 베이 b 아, 요렇게.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지니까 딱기네 아, 아... 이게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답니다. 오, 진짜 절벽을 완전히 깎아서 와씨 이 소프라스 조심해라 으나 어때요? 메리 크리스마스? 오 더웠다 더웠다 이거 봐고노너츠인데아 달콤함이랑 짭짤함하고 매콤함이 다 들어가있어 단짠 베이베 이거 먹어보세요 이러면. 음 달고 짜다음 단짠 피카로 드셔보세요 피카로 이제 지금은 밤 6시 18시 저기 십자가 불 들어온 거 보시죠 예. 여러분 지 굉장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연을 뒤로 두고 지금 굉장히 젊은이들 지금 갑자기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것은 케이팝인가 무엇인가? 춤바람이 스케드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어딘가요? 뭐와라나 아들 여기 지금 뭐해? 뭐, 뭐 무슨 춤을 추는 거고? 뭐? 하지마! 하지마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준비하고 싶어요. 여러분 제가 <웃음> 댄싱머신이었는데 아, 댄싱머신이었는데 이게 참, 참 이렇게 되네요. 나이가... 학기 잘하자 가면 라그거는 웨이브고 <웃음> 페루 석양 석양이 비추는 밑에 바다 석양 보면서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? 전문용으로 썬셋 서핑, 노을이 진다. 있나? 나 그때 뒤 탔지. 앞 탔나? 오솔 나왔습니다. 지금 1.2km, 6분 탔는데, 1600원 정도 정도 오솔이면 정도. 한 1500원, 600원 나왔네요. 음. 안녕. 올라페루에서 <웃음> 잘 쉬다 갑니다. 잘 쉬다 갑니다. 오늘은 지금 와라지 가림입니다 와라지.